가슴 맞이 가슴. 가슴 가슴 가슴 그래, 그럼 가슴에 힘이 들어가 슴그 다음에 이제 등 가슴 등 가슴 등등 인중 못하겠어 인중 상체 운동 같은데, 발목운동에 야, 발목. 운동이야. 발목. <웃음> 아씨, 발목. 발목. 두뇌 회전 <웃음> 발목. 발가락발가락오 발목. 발목. 발목. 지금 옆에 줄 있어. 무섭다. 불 들고. 이거 무겁다고 생각을 해야돼 저거 <웃음> 혼자 저기 있어서 빈통인들 좀. 야이거들운동해야지가 예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어... 그러니까 수빈아 이거 들고 가면 2두, 3두, 저만 거다 되는 거예요. 생각만 안, 생각대로. 자 수빈아, 일단 가봐 여기 더 올려놓으면 이게, 이게 100kg라고 생각해. 100kg. 어! <웃음> <웃음> 아, 됐어, 됐어. 지금 됐어. 힘 대로. 아, 알았어. 예. 예. 몸다올렸어 <웃음> 지금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, 어 아... 아, 울천 운동이다. 아, 어, 아. 너무 열심히 했어. 몰라 이거랑 하나 더 있어요, 여서트담니다 그냥 reps을... 좀 시키고. 어, 쳐먹만이경을 뭐, 뭐, 생각하 여기... 슈, 슈, 슈, 슈, 고시키고 어? 어둘셋 다섯 여섯 여덟 아이거 스쿼트 둘셋자 다음 들어줘요 요 뭐, 이렇게 운동하는데 나가만있 Ал… 너무 좋다. 어, 소리! 네, 네. 오! 오, 좋아요! 좋아요. <웃음> 아 무대 올라가볼까? <웃음> 여러분, 무대에서 만나요. 아, 진짜, 진짜 안녕!